약간 원정낙하네? 어디 응. 뭐 캠프 댄가아니야 여기 네, 기아 응아 기아 왜이냐? 응. 언제야? 오늘이네? 응. 응 박수님 여기 왜 있는데? 어사 살찌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좀아니다 해메수, 해메수. 요메수는 해메수는? 는데메수 써야 돼요 는 해메수는? 해메수는? 해메수는? 해메수는? 해메수쪽해메수쪽 해메수는? 해수는 해메수는? 해수는 지금도 어. 어 30분 걸거 30분. 같아요. 어, 30분. 저 사실 누가 찍은 줄 알죠? 네? 제가 찍은 거예요, 그때. 제 아. 아이디어로. 아, 왜찍지 말고 이거 찍지 말고. <웃음> 아, 그래요? <웃음> 저희 그 찍은 거 있잖아요. 네. 제가 광주에서 제 아이디어를 찍은 거예요. 야. 아, 근데 그게 팬들한테 화제가 너무 돼가고 그렇죠. 야, 기념으로 하나 찍자, 이래. 최소 자기 호시맘들 여기 있대. 우내가 가고. 이자 <목 Serge> <목소리> <웃음> 어, 어? 이게 다다 이렇게, 키키 자 앞에 한 핸드폰 그, 사진으로 어. 가라. 여기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하나, 새로 하나, 로 사진 찍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포즈를 입니다 예. 예. 예. 아, 이게 보즈예요저몸풀나 네. 가야 됩니다. 아 저기 <웃음> 한번안 계시는데? 둘, 저 뒤에. <웃음> 저 뒤에. 아, 저 뒤에. 하나 네. 둘셋 한번 파이팅 한번해주요 하나 둘 셋. 예. 이팅 네. 네. 아니 파이팅. <웃음> 양쪽서아못 양쪽, 네. 네. 아, 풀러 가야 돼요. 야. 네. 아다 하나 네. 아, 네. 둘 셋. 파